어둑어둑 해가 질 때쯤 아, 물가에서 봅니다 아,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나와줄래나 아우 난리 네아 빼죽게빼죽게빼죽게오 아하 아하 레오 길잘했어요 하나 가가가가가가만가가 5 0은 넘을 것 같은데. 휴, 가만 가만 가만 나중에, 와, 빛깔 좋다. 갈치 같아, 갈치. 겨울에만 볼수 있는 색깔. 크 완전히. 정확하게 받아보있습니다 크네. 잘 가라. 잘 살고. 어, 큰일 나가안 빠져. 씨. 으. 으. 아, 이제 다시 일어나겠지. 오, 힘을 너무 했다. 알아서 하러 사러...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지 마, 뛰지 마. 아까 개보단좀 작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깔 좋네. 빨간색깔이 반응. 오케이 한번 건져 보자 이건 좋다 휴. 휴. 휴. 정확하게 받으면 좋네 뚱 하고 소가리인 줄 알았습니다 소가리 근데 강준치 두명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도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자구자 누구야? 어? 잘 빼줄게요. 가세요. 얘도 뒤집어졌네. 이들은 단거리 선수를 서 100m. 심이 금방 빠져요. 저러다가 다시 헤엄칩니다. 요. 잘못하면 어이구야, 야 핸드폰 물에다 수정시키다 얘는 좀 작은 놈. 어우, 아자스에 걸리네, 입에. Yeah. 아, 얘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이 귀엽네 누워 감고 던지고 연습했던 필드 오랜만에 안봐서 오늘 또발소하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강준치가 올라옵니다 아빛가 좋다 놔줄게요 다끄만해 삼자 잘가시게강선송합도 뒤집어지네 이거 신발 이다 죄송합니다. 가 이심